깨가 제가 이때까지 삶에서 이래 달린 건 처음 봤습니다 어. 말로만 들었고 유튜브만 봤지 어. 내가 직접 농사 짓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무서운요 어떻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무서워 쯔깨가 어저게 감독관들이 왔다 갔는데 네. 동자원 감독관들이 왔다 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고 뭐 비법을 안, 안 그래도 저한테 묻더라고 네. 뭘 어떻게 했느냐 네. 뭐 어떻게 했는 건 없고 네. 그냥 <목소리> 이 하여튼 도마도가 벌써 끝나야 되거든 이것도 네. 사실은 벌써 끝나야 되는데 도마도 계속 달리는 거라 지금 아 이게 지금 벌써 왜... 끝나야 되죠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달려있어 <웃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계속 달가지 이것도 계속 달리지 이거 우리 일찍 심어 가지고 네. 지금 도마도를 수확했는지가 지금 두달 세 달, 세달 됐음, 세 달, 어. 세 달인데, 계속 달립니다, 지금. 어. 지금 비디요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새로 다시 거기서 뻗어나와가지고 밑에 달리고. 아이 애들 왜 이래? 얼추, 얼추, 얼추. 얼추 습니다 다 먹는 거 제가 보니까 한두달 하면 다 끝이 나거든요. 네. 끝이 나는데 뭐 계속 지금 막풀고 <웃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좀 흡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이 깨를 보고 좀 느끼지 싶어요. 음. 동네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깨에, 깨에, 뭐를 쳤는데 깨가 이렇노? 어. 그뭐 깨에 친 거, 우리가 가거든요. 우리는 친거 없고 모두삭밖에 친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도 깨가, 제가 이때까지 삶을서 이래 달린 건 처음 봤습니다. 어. 뭐 하셨다고 여기다가? 모두삭,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어릴 때는 맨날 그 녹색 모두삭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사정 도착을 계속 줬거든요. 정기적으로네 일주일 간격으로 이것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몇, 몇 배수, 배수 주셨어요? 이거? 500배로. 500배로 예, 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아. 이런 참기는 처음이다. 예, 나는 처음 봤어요. 나는 이래 본 적도 없고 말로만 들었고 유튜브만 봤지. 예. 내가 직접 농사 짓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다근데 보통 농사지면 여기 하나 달리거든요. 몇개 달려서 해보시죠.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달려있습니다. 열 개? 예. 아니, 끝까지 지금. 예, 계속 달리졌습니다 와, 이거 뭐. 한번... 수업량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렇죠. 보통, 그래, 뭐, 여기, 하나씩, 여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 그러면 뭐. 개수를 따져가지고, 한, 5배 정도. 어. 개선상을로 그랬습니다. 5배 정도. 5배 이상 지금? 예. 그렇지만 또, 그, 깨알 굵기가 또 틀리거든요. 와. 한 나무에서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보통 보면은 6개. 여기는, 여기는 한번 보죠. 여기 볼수 있네요. 다섯, 여섯, 여긴 일곱 개, 일곱 개. 예. 이데나무에서 지금. 예, 그렇죠. 이, 이게 주고, 이게 이보 지엽인데, 네지준 음. 이렇게 이게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이게 보통 번, 번, 번, 번, 예, 번번 이제 번, 번, 예, 번, 번, 예, 번, 번 가지에서 보통 두개달니다두 개. 예. 두개달린 우리는 0 개씩 이렇게 달리 있으니까. 원래 이 정도 되는데. 되는데, 예, 예, 예. 그렇죠. 보통 두개달립니다 2개 이게 그래 가지에서 이 정도 달리니까, 쪼가지에서, 보통은... 예, 예, 그렇죠. 가지에서이 2개는... 정도, 고 쪼가지에서는 예. 가지에서는이정이 10개, 10개씩 10개씩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예,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다른 집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심은 사람들은 지금 내일 모레 빌럭합니다깨 아, 지금...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건 래에 말라가지고 수확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내일 모레 자기는들 빈다고 그렇게 데우리는 아직까지 깨가 꽃이 계속 피고 있는데 네. 다른 아, 데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지구하자. 지구하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예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재배 이렇게 안 합니까? 뭐두개두개 음. 아니었으면 여기 한 마디에 음. 두 개씩. 아니고 지금 끝났고 수월한데요? 예, 이게, 이게 두 가지 나아니두 가지죠. 하나밖에 아겨 가지가 아, 아, 있네 이게 두 가지 겨 가지가 뭐 이거 달리 있는데 겨 가지는 뭐 이런 이런 식이죠. 아니, 아니 굵기, 굵기 자체가 다르요 예, 예, 맞아요. <웃음> 열리기 이게 이 정상 보통에 보통은 이렇게 열리죠. 아 여기, 여기 보니까, 보니까 확연한가요? 네 그럼 차이가 안 납니까요? 비교가 되니까. 아, 키도, 키도 작은 데다가 예. 네. 주기도 몇 외소하고 몇 열매도 몇개 몇개 개. 없고. 이거 뭐 보통 다그렇거든요 여기 네. 두 개씩 딱 붙거든요. 아, 원래 네. 이정상입니다 예, 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보통. 그리고 잎도 지금 다말라 가지고 네. 이제. 네. 여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 잘라야 돼. 어, 아, 이제 뼈 버리는 건데. 예. 배가지고 이제, 네. 이제 묶어 놓죠. 네. 네, 예, 끝난 거네요, 이제? 네 yeah. 무섭네요, 어떻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무서워, <무서웠을> 기가다 <때가. 웃음> 말랐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소확한다면, 이 집에는 아... 근데 지금 사장님 집은 아직도, 아직도 크고 있잖아. 꽃이 피고 있으니까. 무슨 차인가요 이게 무슨 <웃음> 차인가요 그 이제 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두삭이 대사물질을 운반해 주면서 참기한테 유용한 것들,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것, 유용한 것들을 많이 그 운반해 을 주는 것 같고. 음. 그, 또, 하여튼, 건강하고, 유황이, 네. 하여튼, 식물에,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어, 건강함을 주는 것 같다? 예. 네. 저쪽 가면 저기 지금 줄쳐가지고, 저기. <웃음> 못 들어가요. 예, <이제. 웃음> 네, 못 들어가요. <웃음> 왜 이렇게 하신예요 이게, 꽁이, 네. 와가지고, 뭐, 때려와서, 이게 습격을 해가지고, 네. 저쪽에, 저 고래는 한 20m 정도 작살을 해놨습니다. 아. <웃음> 이게 땅콩입니까? 예, 네, 땅콩입니다. 와, 땅콩,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장원의 나쁜만 땅콩입니다. 이 아유. 자방이 이미 일찍 되는 내려가지고, 땅콩이 굵습니다. 굵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자방이 또 맺어가지고 일하는데, 그 땅콩이 어, 많이 달리였습니까? 많이 달리, 많이 달리습니다 어, 땅 예. 뭐, 정상적으로, 이거는, 자, 그, 일주일 한 번씩 예. 계속 모두삭 좋습니다. 이게 또, 연면시까 예, 연면시에 예, 비어요 그랬더니, 뭐가 좋아지네? 알이 많이 달려있어요, 지금. 아 지금, 알이... 이제 다, 이제, 땡기 보면 나오지만서도, 예. 아까워서 못 땡기겠는데. 아, 못땡겠그고 예. 이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 이제 다 캐면은,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달리지 지금. 아. 땅부자, 예, 정상적으로 땅부자하고 모두삭하고, 그두 가지로 습니다 그럼 여기, 땅콩은, 땅 부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땅부자 정상적으로 그저 50평 안부여서 예. 정상적으로 그랬습니다. 아, 그렇게 못하게 <웃음> 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모두 싹을 500배로? 네. 예, 계속 500배로 했습니다. 이건 뭐 병이 온게 없고. 전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약을 많이 쳤다 하더라고요. 예. 많이 쳤다 하는데 저는 약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 모두 싹만? 주기적으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5 0 0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줬죠. 아, 500배로? 예. 어저께 감독관들이 왔다 갔는데, 예. 동자원의 감독관들이 왔다 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고, 뭐 비법을 안, 안 그래도 저한테 묻더라고. 예. 뭘 어떻게 했느냐? 예. 뭐 어떻게 한건 없고, 예. 그냥 그 모두 삭을 계속 그 살포했다고. 음. 예. 어마 많이 달리 여기 보십시오어마 많이 달려. 어, 어, 달려. 모두석이 딱 꺼졌네? 저도 이제 처음 해봤죠. 네. 예, 땅콩, 땅콩이 모두석 처음 줘봤는데, 이, 아, 애들이 한 6월부터 자박 내려가지고 이 정도로 됐으니까, 네. 저, 잎 크기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어. 많이 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게. 잎이 두꺼우고, 예, 굉장히 건강합니다. 두껍고. 잎이 두꺼워지고, 예. 그 다음에, 많이, 많이 달리고. 많이 달리고. 많이 달리고. 네. 그리고 땅콩에서 제일 그저큰그 행운이라고 할까. 네. 그게 세 개짜리가 많습니다, 이게. 아, 세 개짜리? 예, 제가 네. 보통 두 개가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 땅콩 농사가 잘안될 때는 두 개짜리가, 한 개짜리가 되는 게 많고, 어. 잘될 때는 세 개짜리가 많이 달리더기 네. 새가 꿈이 와서 이 쪼아먹은 자리에 제가 바보니까 세 개짜리 괜히 많이 달리했어요.